메리가 있어요. 네. 만약에, 아, 예. 근데 이게 딱 봤을 때. 네. 약간, 메리, 위드, 유 같잖아요. 네. 근데 이게, 자동사로 네.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예요. 아예, 자동사로 타,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예요. 왜냐면 원래는 메리유거든요 음네 그러면 그 착각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고 하셨나요?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라고 하셨나요?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아그 메리가 대표적인 자동사 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예요? 네 그러면 제, 쟤네들은 이제 외워, 외워야겠네요? 네, 한 열세 개인가 있었어요. 그거 외우면 돼. 아, 그거 외우면 되고. 그럼 선생님, 혹시 얘네들을 외우면 나머지는 뭔가 딱 보는 구별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? 그러면. 얘네들 음... 착각하기 쉬우니까 꼭 외워야 될것 같긴 한데. 뭐, 예를 들면 메리 엔터 디스커스 컨셉 등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? 네. 네.